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 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쉬옷 발음 교정을 위한 비법서 제가 한동안 영상이 좀틀 oh, no.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 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한신가에 잠이 안와서 깼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살짝 별로 안좋은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네 PDF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오! <웃음> 네, 이 책은요 제가 작성하기 시작한 건한 2년 전부터 작성을 했는데 이 디자인 표지 그 다음에 교정을 다 제가 봤더니 어제 출간했는데 오늘 오타를 발견했어요 어쩌죠 <웃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발음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딱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시옷 발음 다른 하나는 리을 발음입니다 받침발음이나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만 연습하면 다 좋아지는 발음이긴 한데, 진짜 발음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 이렇게 좀 어눌하지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에는 다 시옷 발음 아니면 리을 발음이 대표적인 발음이고, 그 외의 발음들은 부수적인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시옷 발음이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발음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할지 감도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러서를 라 한번 만나서 코칭을 받으려고 러면 너무 부담이 되고 또 너무 멀리 있고 여러가지 악조건이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옷 발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만들게 된게 바로 이 전자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이북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시옷 발음 이렇게 치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러서라의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 시옷 발음 비법서가 어떤 책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첫 장을 넘기면 이렇게 시옷 발음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옷 발음을 테스트를 해봐야 내가 시옷 발음을 다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발음 때문에 시옷 발음이 안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옷 발음 테스트 문장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발음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렵 체험 시간이 되어서 신나게 사냥을 했다. 수렵 체험 시간이 되어서 신나게 사냥을 했다 그러면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목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책은요, 시옷 발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시옷 발음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공기 마찰 기류를 형성하는 방법부터 아주 미세한 시옷 발음의 그 느낌까지도 잡을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제가 시옷 발음을 집중적으로 코칭을 하면서 깨닫게 된게 시옷 발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시옷 발음에 이런 발음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옷 발음이 그런 발음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고 발음을 하지만 시옷 발음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론적으로 먼저 익히셔야 그 방법대로 해야 발음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는 발음의 특징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놨는데 목차에서 잠깐 보면요 받침 발음이 나올 때 시옷 발음이 잘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억 받침과 공기 파열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기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적어놨고요. 그 공기의 흐름의 방법대로 나눠서 연습을 할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보면 은 우리가 단어별로 연습을 할수 있도록 제가 그각 모음에 맞춘 단어를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옷 발음 하면은 그냥 아 내가 시옷 발음이 안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음에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어떤 모음에서 안 되는지를 안 다음에 각 모음에서 문장 수준에서 연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문단 읽기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문단 수준에서 시옷 발음을 읽는 것을 끝으로 내가 스스로 그 읽었던 내용을 다시 기억을 해서 내가 생각한 단어의 조합과 내가 생각한 단어의 문장으로 아까 전에 연습했던 그 시옷 발음의 그 연습 방법을 그대로 조음하는 것 까지가 이 책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시옷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옷 발음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쌍시옷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음 교정이라는 것은 발성 이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와 이 혀와 입술 동작 같은 이 조음의 구간 구조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두 가지가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옷 발음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발성의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발성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조음 발성과 발음의 움직임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책을 좀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 진짜 약간 전문적인 느낌을 요 하시는데 내가 시옷 발음이 안 돼서 약간 그 전문적인 느낌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우 준비하시는 분들, 배우 하시는 분들, 혹은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뭐 변호사 분들 등등 이제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신뢰를 줘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그 발음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좀 발음을 고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출간한 이, 이 e 북과 함께 오디오북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오디오북이랑 함께 들으시면서 또 동영상 강의도 함께 시청하시면 정확한 시옷 발음의 습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어서라의 코칭은 언제나 열려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뭐 책을 읽으시다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연습을 혼자 하시다가 아 이건 진짜 잘 모르겠다 혹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코칭 신청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출연 코칭은 언제나 첫 번째 방문자에게는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이 홍보가 끝날 때쯤 리을 발음을 위한 비법성 스피치 관련된 다양한 도서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